안녕하세요 이큰세상 이큰테러입니다 익근 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쭉 댓글을 드는데 어떤 분이 선생님 어, 철자를 일부러 틀리시는 건가요? <웃음> 아 근데 솔직히 반반이에요 <웃음> 그래서 반반이라고 댓글 달았어 어, 국어 선생님하고 안 친했고 어, 국어 시간에 많이 졸았나 내가? <웃음>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열다섯 살때 이민을 나왔어요. 어, 한국어를 잘, 한글을 쓸 일이 별로 없어. 그리고 요즘에는 다 소리 나는 대로 쓰잖아. 그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물론 한국말은 잘해요. 한글도잘 써요. 근데 아리까리 할 때가 많다. 이 나이 되니까 기억력도 점점 딸리고. 그런데 어떻게 타로를 하세요? 라고 한, 한다면 타로하고 이건 별개 문제다. 어, 우리, 저기, 뭐, 연주하지 맙시다. <웃음> 그리고 또, 제가 댓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야, 솔직히 그래요. 너무 내가 팩폭을 해야 되니까, 진짜 팩폭 전문방송 되겠어. <웃음> 뭐든지 전문성을 띠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그, 저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따끈따끈 끈한 소식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카드는요 솔직히 읽기 나름이에요 왜 읽기 나름이냐 라고 한다면은 카드를 정방향으로도 보지만 역방향으로도 보잖아요 어, 흐름에 따라서 안 좋게 흘러가면 은안 좋은 쪽으로 리딩하는데 이 쥐구멍에도 볕들날 있단 말 알아요? 어, 안 좋은 일 과정에서도 좋은 일이 있어 그 좋은 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해서 리딩을 하면은요 어, 안 좋은 카드도 좋게 리딩할 수 있어요 <웃음> 그러면 또 아우성이잖아 안 맞는다고 맞으면 슬프다고 아우성 또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아우성 이를 어찌 하오리까? <웃음> 아무튼 고충이 있어요 고충이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잠수 회피 무슨 마음이었을까 그 이, 이별에도 좀 이유나 알고서 헤어지면 속 시원할 텐데 근데 우리가 그런 건 있잖아요. 아, 이래서 그랬으려니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람이 그렇다? 남이 이리면 굉장히 잘 보여. 제가 팩폭을 할수 있는 이유는요, 난 리딩하는 입장이잖아요. 정, 정말 내가 그 상황에 빠졌다라고 하면 팩폭 못할 것 같아. 왜? 그 희망, 그한 가닥 그 희망을 갖다가 잡고 싶은 마음에 사람이 그래요. 미안해요. 그래도 어떻게 팩폭해요? 나온 대로 해? <웃음> <웃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그냥 팩폭해주세요 나온 대로 읽어주세요 어, 거르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나도 이렇게 사람인지라 이렇게 리딩하다 보면 진짜 어떨 때 헉헉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럴 때는 막짬땀 찔찔찔찔 흘리면서 이걸 갖다 오해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나, 내가 봐도 너무 심한 케이스 너무 많거든요. 음, 제가 글쎄, 어저께 사랑과 전쟁, 그 뭐지, 사이다, 몸집을 봤는데, 진짜 그런 케이스가요? 흔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보다 흔해요. 생각보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곱게 살아온 양반들은 그걸 몰라. 음. 하지만 생각보다 막장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튼 그래서 잠수하고 회피할 때그 마음 도대체 네가 나한테 말하지 않은 그, 그, 그 마음을 갖다가 오늘 한번 아주 파고 파고 또 파서 땅끝까지 파봅시다. 여러분 네 카드 골라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다 고르셨다면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수, 회피 무슨 마음이었을까? 응, 잠수, 회피 그그왜 하는거야 도대체 잠수가 뭔가요? 난난 난 태어나서 잠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갖고, 음 비계가 많은데도 물에 둥둥 떠요? 아, 맞아 비계가 많으니까 물에 둥둥 뜨지. 어, 이런 무슨 망언을. 아무튼 <웃음> 내가 무거워도 모, 몸에 물에 붕붕 떠요. 그말 하려다가 말이 잘못 나왔다. 무게하고로 잠수는 상관이 없는 건가봐. 어, 아무튼 어, 저 망언을 했습니다. 어, 죄송해요. 음. 아, 내가 왜 그랬냐, 이, 이, 말을 왜 했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어, 행복을 했었냐? 사랑을 했었냐? 라고, 행복, 사랑은 했었냐? 라고 보면,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행복은 했었냐? 라고 하면은, 어, 왜요? 라고 한다면, 조금 더 뽑아 봐야 돼. 행복은 했었냐. 이 사람은요. 어, 저기 막 그냥 맘 먹고 회피한 거? 맘 먹고 회피하고 맘 먹고 잠수. 이 사람 잠수 탔어요? 이 사람 잠수 안탈 사람인데. 어. 그냥 지가 가면 가는 거고 지가 오면 오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 음. 근데 이 사람이 왜 마음을 먹었냐 그러면은요. 너무 안정적인 게 싫었대요. 무슨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다 있지? 아니, 안정적인 게왜 싫어? 어, 가정이 행복하고 순탄하고 그게요. 응. 음. 하, 어, 자기가 어, 노력해서 그걸 했어야 됐고 응. 뭘 하나 해도 뭐 하나가 올라오고 뭘 하나가 해도 하나가 올라오고 그것 때문에 요 솔직히 요 내가 이 짓을 왜 더해야 되는지 모르겠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난참별 그지 같은 이유로 진짜 잠수 타고 해피하고 앉아 그거 다 자기 비겁한 변명 아닙니까? 어. 비겁한 변명입니다 말 이런거지 한마디로 어. 그래서 자기는요 그냥 홀가분하게 그냥 다 털고 어, 다 털고 사사건건 너하고는 너무 안 맞았다 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야 그럼 야안 맞는데 왜 사귀었니 그러면 <웃음> 아, 내가 리딩해 날 것도 뚜껑 열리네. 아니 그럼 왜 사귄 거야? 어, 뭐그자 그런 거지 뭐지? 그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고 하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좋아서 저기 했다가 실질적으로, 어, 그래 근데 무료 진짜 자기가 이이 이 관계를 갖다가 더 이상 유지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지. 어, 왜 그런데요?라고 한다면은. 조금 너와 나는 안 맞았다 라는 거예요 어, 뭐가 안 맞았냐 라고 한다면은 어, 여러분들만 뭐 생각 많이 해요 응? 생각을 많이 했다거나 어, 무슨 생각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뭘 하나 해도 네가 어, 물론 네가 나한테 잘그 뭐지? 날잘 뭐지 케어해주고 그런 건 인정해. 그렇지만 내가 뭘 하나를 하면 네가 맨날 꼬잖아. 어, 꼬는 거 있잖아요. 뭐뭐 뭐, 그랬겠지. 뭐네 성격에 그랬겠지. 어뭐 어, 저기 막네 성격 센건 알고 있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씨 남들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 우리가 좋아 보이고 어떤 그런 커플일지 모르겠지만 어어 어, 그냥 더 이상 뭐뭘 하겠니 뭘 하나 해도 너는 뭐 어, 저기 막 부정적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런데 무슨 행복이고 나발이고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이럴 거면. 그냥 헤어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피하게 됐다 음 맞아요 그래서 피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이게 맞을까 모르겠어 음 뭐가 맞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지출을 한다거나 뭐든지 쓰임새에 계획이 있고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감정대로 얘기하고 지출하고 너네 네 상상 속에 나를 끼워 맞추고 그런 것들이 네가 나한테 해줬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음다 덮어 버렸다. 그래서 그게 내가 너한테 마음을 마음이 돌아서게 된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같는데 맞나요? 아니 세상에 저기 뭐야 여자들 좋아하지 않나? 나도 아이 쇼핑 되게 좋아하는데 어쩔 때는 감정적으로 사가지고 그 다음 달에 카드 날라오는 거고 헛걱한 적 많은데 원래 여자들 다 그러지 않나? 뭐 그게 뭐아뭐뭐 아 뭐, 뭐 천만 원을 썼어, 이천만 원을 썼어. 선생님 저 천만 원 썼는데요. 그럼 할 말이 없고. 아이 그렇잖아 여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 그 머리는 똑똑하고 사람이 뭐그 그 사회적으로는 찰질지 몰라도 그 이해하는 부면에 있어서는 조금 약한 게 아니었던가 사람을 갖다가 그 마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대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거 있잖아요. 계산상으로 딱 떨어지면은 아 이건 나하고 맞는 사람? 계산상에서 약간 오차가 생기면 이건 나하고 안 맞는 사람? 그랬다라는 거예요. 암튼 음. 무튼 자기는 솔직히 자기 생각에 자기는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해. 자기 나나 나,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서 어 그래서 너하고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된 시기는 그런 거라는 거지.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긴다라는 거지. 뭐가 생겨? 음, 음 혹시 나한테 어, 다른 어, 그 정착지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 어, 뭐, 지금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한번 사귄 사람하고 평생 가란 법 어딨겠냐. 그런 거 같고, 그 무렵에. 근데 왜, 그, 뭐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항상 그 무렵에 뭔가가 들어와. 뭐가 들어와요? 어, 도화가 또러온다 복사꽃이 피기 시작한다. 라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누구랑이요라면 동료일 수도 있고, 음. 오피스 와이프일 수도 있고, 음. 그 저기, 막, 아니면은 자기가 어떤 무슨 자기 그 취미 활동에서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인터넷상은 아니지 싶어. 어 여기 이 사람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요 눈에 보이고 조금 어 저기 막 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인터넷상에서 만난 사람은 이 사람은 좀 믿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아무튼 음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거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다는 아니에요. 음. 뭐, 그럴 확률이, 이게, 이게 카드도 확률 게임이잖아? 응, 어, 그리고 내가 이 수많은 카드들 갖다가 진짜 차곡차곡 하나하나 얘기하려면 밤새야 돼. 어, 밤새야 돼요. 카드 하나에 얼마나 수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근데 이게 흘러가는 리듬, 리듬으로 리딩을 하는 거지. 하나하나 분석하고자 들면은요, 카드 하나 갖고 한 시간 정도는 해야 돼. 음.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변심한 거? 어, 자기가 변심하고 자기가 포기한 거? 그런 걸 갖다가 합리,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다봐요. 나 인간이기 때문에. 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고, 그렇게 하고 이미 마음에서 복사꽃이 피기 시작했어. 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 마음이, 속이 시끄러운 거지. 머리도 아프고. 그러고 사람이라면 그래요. 너와 나하고 그냥, 그, 저, 잘 사귀고 있었던 관계를 갖다가 딱 절단을 내려면 이 사람도 사람인지라 뭐 마음의 각오나 이런 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 같아. 마음의 각오를 하고서, 어, 자기도 뭐 칼을 갖다가 한번 갈, 한번 갈고서 힉! 자는 그런 느낌은 안들어 수없이 갈고 갈고 갈고 갈아서 자기가 헤어지는게 좋겠다 라는 음, 어떤 마음의 결정이 들었을 적에 그렇게 된거다 라고 하는건데 이 사람은 조금 겨, 자기는 칼을 갖다가 많이 갈고 가, 어, 갈아서 결정을 내렸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경솔한 부분은 없지 않았어요 음. 뭐 자기는 뭐 철저한 분석 아래 길이 아니면 가지를 않고 뭐 어쩌고저쩌고 어 사람이 어떻게 마음으로 사냐 두뇌로 살아야지 그런 개소리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이 사람이 진짜 음그 복사꽃이 그필때그 그 복사꽃에 어 저기 막 복 있잖아. 복숭아 알러지. 모든 적에는 알러지가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꽃만 보고 달게 들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라고 한다면 은 욕심이 생겨서 어 욕심이 생겨서 그랬다라고 봐 그런데 나는 솔직히 이 1번 카드 이거 뽑은 사람 후회를 나중에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 여러분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어, 안정적이었거든요 그 안정적인 관계를 놓고서 불안정적인 거이 어, 사람이 말하는 데이터 상의 어, 확률 있잖아요. 몇 최소 몇 퍼센트가 넘어야지 승률이 있잖아. 그거 왜 승률을 갖다가 낮은 쪽에다 걸었을까? 이 사람이 자칭 그래도 브레인일 텐데 음 브레인이고 판단력이 자칭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람이야한번 복사꽃이 피잖아요. 그럼 그게 일정 기간 가. 그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그 마음에 부는 그 바람을 갖다가 감지하고 음. 감지하고서 여러분도 그냥 이 사람과의 관계를 갖다가 어, 정리해야 되는구나 라고 어쩌면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거지 정리하는건 정리하는거고 내 마음이 이 사람을 갖다가 제대로 놓아주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거예요 이미 떠난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무슨 수로 잡겠냐라는거야. 떠난 사람의 마음을 잡는 것만큼 어, 내가 초라해지는 그런어 어 초라 내가 어 초라해 어지는 <웃음> 이거 말일 것 같다. 그것만큼 맞아 초라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존심이 좀 있거든요. 어, 초라해지고 싶지 않고 그러고 내가 왜? 어그리고 너가 아니라도 어,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나도 나도 나름 커리어가 있고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 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인데 어, 뭐 하러 어뭐 니가 네, 머리가 아무리 사, 사람은 그래 뭐 머리로 사나 물론 머리로 살기로 살죠 그렇지만 그 머리도요 운빨이 안따 이겨주면은요 어 안된다라는 어, 거야 어, 이 사람은요, 아... 둘중 하나다. 어, 뭐가 둘중 하나냐? 라고 한다면, 어,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어, 저기 그 경제적으로 부여하고 직업적으로도 좋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도화가 만발한 그곳에서 만난 도화의 바람이 불어서 만난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뭐 알토란 같은 부자 여유가 있거나. 어,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좋거나,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카드의 흐름상 그쪽이 어쩌면 더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가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어쩌면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내가 이렇게, 유능하고 똑똑한데, 나를 갖다가 뒷받쳐줄 사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카드의 흐름상 이렇게 봤을 적에는 상대방이 더 부유할 수 있다라는 거지. 너는 나를 갖다가, 아, 그, 뭐지? 그 <목> 단단한, 어, 반석이, 너는 나한테 반석이 돼, 대주, 어, 어, 주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지. 너랑 같이 있으면 나는, 어, 내이 능력을 갖다가 썩혀야 될 수도 있어. 사소한, 어, 별로, 어, 별로 의미 없는 일로 내, 내그 능력을 갖다가 썩혀야 될수 있으니까 나는 내 능력을 갖다가 알아봐주고 내 능력을 갖다가, 어, 업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만나야지 하고서 그때 그 시점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어, 어, 잠수를 타고 어, 여러분들을 회피하고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가 그러니까 비겁한 변명 해 가면서 그랬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뭐 어떻게 됐냐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얘는요. 그래. 그얘 잘난 놈이 있잖아. 지 나름대로 어 지가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지가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어, 여러분하고 버리고 가 가지고 갑질을 당하고 살아. 어. 여자가 자기가 지위가 있고 돈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냥 얘를 갖다가 어, 머슴 부리듯이 버를 부릴 수 있다라는 거야. 어. 얘는 어떻게 돼? 어떡하긴 어떻게 해? 들어줘야지 뭐. 왜?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내가 성공을 하려면 이 여자가 필요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음 그래서 어, 고민 끝에 고민 끝에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져서 그런 거냐?라고 그거는 아니지 싶어요. 어 그러면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어 그리고 왜 회피를 했냐라고 한다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꼴이 보기 싫었다. 어 정말 정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어. 그냥 그렇게 깔끔하게 헤어졌을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짐을 갖다가 엄청나게 망설였다라는 거지. 망설이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그쪽의, 그쪽을 생각하면 그 유혹을 갖다가 뿌리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 무엇의 유혹? 몸매의 유혹? 얼굴의 유혹? 아니, 아니, 아니. 금전의 유혹. 어, 성공할 수 있는 그 유혹을 갖다가 뿌리치기는 이 사람이, 어, 너무 성공을 향한 마음이 컸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 뭐, 성공은, 뭐 했을란가 안 했을란가 그건 모르겠어 어, 그렇지만 남자가 돼가지고 어, 머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꼬리로 살고 앉아있는 그 삶이 행복하겠냐라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이 돈이 있는데 얘가 아니다 싶으면 어떡하겠어요 응, 갈아타면 그만이지 돈의 파워가 그런 거 아니야 골라 잡아 골라 잡아 줄 섰어 어. 돈만 많아 봐 어. 내놓으라는 사람 다 불러올 수 있어 어. 아니 그렇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수 해피 어, 무슨 마음이었나 성공하고 싶은 마음 사회적으로 어, 자기도, 저기, 막, 높은 지위에 올라서, 어, 자기의 그 잘남을 갖다가 뽐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네, 1번 카드. 어, 정확할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 이게 제네랄이기 때문에. 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수, 회피, 무슨 마음이었을까? 어디 봅시다. 잠수하고 회피하고 무슨 마음이었을까? 어, 얘는 왜 이럴까요? 어. 이 사람은 회피, 잠수? 어, 회피했다 잠수 탔네. <웃음> 이게 웃을 일은 아니죠 근데 제가 요 어이가 없어도 웃어요 응. 기뻐도 웃고 슬퍼도 웃고 그 어쩔 그 뭐지 뭐든지 다 웃는 것 같아 어. 미안해요 어. 저기 뭐야 그, 그렇게 어, 뭐지 잘 웃는 사람이 있어 그게 나야 <웃음> 자 어디 봅시다 음. 여기는요 일단은 어 해피를 한것 같아 일단은 해피 왜 해피를 했냐 라고 한다면은 해피라기 보다는 일단은 상황을 갖다가 뒤로 물러서 가지고 자기가 살 길을 갖다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어, 그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한다면은 해피를 하고 잠수를 탈땐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 근데 여러분들이 해피하고 잠수하니까 자꾸 물어봤을 거아니야 음. 한번 회피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자꾸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어, 어쩌면 어 그런 걸쓸수 있어요. 너무 나약하다? 어, 악마 카드가 나왔는데요. 악마 카드 나왔다고 다강화란 법이 있나? 음, 나약한 것에 악마가 뜨면 어떻게 돼요? 어나약의그 지하실을 걷겠지 어 그런 거고 강한 것에 악마카드가 뜨면 어, 강한 것에 그 저기 막꼭 꼭대기를 찍겠지 만렙 찍겠지 그렇다라는 거야 어. 그래서 이 사람은 나약함에 어쩌면 잠수와 회피의 꼭지점을 찍었던 게 아닌가 왜 회피를 하냐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음, 어디 한번 봅시다 음. 어, 그이 사람은 조금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거예요. 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조금 일반인들하고 다르다. 어, 일반인들하고 다르고 그리고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은 좌절하고. 어. 조금만 기쁜 일이 있어도, 어, 이 사람은, 어, 그 감정이 그래. 너무 들쑥날쑥하지 않겠나라는 거지. 음. 그, 사주에,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귀문간살이 있으면 집착이 심하다라고 하는데, 귀문간살이 있으면 다 집착이 심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불면증이 있는, 밤마다 불면증이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 술을 안 마시면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니까, 러뭐 하나에 꽂혀. 어, 그래서 일반인, 일반 그,적으로 귀문간살이 없을 때는, 그래도 내가 자야겠다 싶으면 자려고 노력을 하고, 우유도 마시고, 뭐, 따고, 뭐,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잠을 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머리, 머릿속이 항상 뱅글뱅글뱅글뱅글, 뱅글 뱅글 뱅글 머리 안에서, 마음 안에서 뭔가 뱅글뱅글뱅글뱅글, 뱅글 뱅글 뱅글 불안함이나 뭐,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에 딱 떨어지면 잠이라든지, 아니면 손톱을 갖다가 계속 물어 뜯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하나의 귀문관사를, 어, 원진 귀문이라는 거지. 그런, 그, 행동을, 자기가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마음의 갈등이 있거나, 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현상들이 더욱 두드러지고, 어쩔 때는요, 어, 밖으로 나도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 또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방,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 회피? 어, 방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야. 너 도대체 그방 안에서 뭐 하고 있냐, 그러면은, 혼자서 그렇게 있는 것도 이 사람은 심심하지 않아요. 음, 그런 사람 있어 음. 여기는 그런 거 같아 자기가 복잡하고 뭐하고 그러면요 은 그냥 어, 방 안으로 들어가고문 걸고 있는 거야 남들이 뭐라고 그러던 말던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음, 이 사람은 어, 잠을 못 잔다 잠자기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그 쓸데없는 생각, 어 쓸데없는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경향이 너무 강해요. 어이 사람은 회피 플러스 어 잠수를 갔다가 번갈아가면서 했을 사람이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성격 자체가 그래요. 음이 아무 이유 없어. 어, 여러분들이 싫어서, 뭐, 그런 거는 아니지 싶어. 자기 성격을, 그러니까 자기 성격을 자기가 어떻게 제어가 안 된다라고 봐요. 음, 이러다가 한 번씩 또 반짝반짝하고 나와. 반짝반짝하고 나왔다가, 이내 고개 사라지면 다시 잠수 타서 들어가고, 그러고 뭘 하나를 갖다가, 그, 탁 시작을 못 해.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요. 내가 밖, 아, 오늘은 밖에 나가서 놀아야지. 그러면은, 탁! 문을 열고, 그냥, 태양 아래서, 그냥, 신나게 놀거나, 그런 게잘안 돼요. 문 열고 나갔다고도, 어, 이거, 내가, 내가 생각했던, 어, 밖에 아니야, 다시 겨우 들어와. 어,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모든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폐쇄적인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인데, 왜 좋아했냐, 라는 거지. 왜 좋아하긴, 왜 좋아해. 모성애가 느껴졌겠지. 음. 그렇다고 왜냐하면 여자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요 강한 사람보다 약간 약한 사람한테 끌리는 사람이 있어 약한 사람에 끌리는 사람도가 식신범벅인 사람은 약한 사람에 끌려요. 음 약한 사람한테 끌린다. 그러게 그리고 이런 걸 갖다 결정을 못하게 되면은 내가 결정을 해줄 수 있을 거다. 내가 이걸 갖다 바꿀 수 있을 거다 생각하는데 사람은요 어, 바. 바뀌지가 않아. 음, 바뀔 때 되면 어떨 때 돼? 요 그치. 관짜야 돼. 죽을 때다된 거야. 음, 사람, 사람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이래, 저기 막그 내가 전에 뭐, 그 저번 준가, 저저번 준가 사건 반장에서 남편이 화가 나면 기본 일주일은 말안 하고 한 달씩 말안한 적도 있대요. 음, 한 달씩 말을 안 한대. 그 삐진 이유가? 삐진 이유가 더 과거 아니야? 뭐에 삐졌냐? 반찬이 맛이 없어서 삐져갖고 한 달을 말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딱 그런 케이스다라는 거예요. 어, 말을 안 해. 아무럴, 이제 아무럴, 뭐,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말을 안 한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이 사람은 그게 불편하지가 않아. 어, 불편하지가 않다라고 봐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말이나 하고서 잠수를 타고 회피를 하던가 하지. 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저기, 만 막... 그냥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내려놨을 케이스가 어, 훨씬 더 많아 하도 잠술 타니까 그래 뭐 이별이라고 딱히 어, 저기 한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연락이 안 되니까 어, 너랑 나랑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스르르르르르 뭐헤어뭐 어, 이런 말도 하나 없었어요. 음 말도 하나 없었고 그냥 스르르 헤어졌고 그리고 이 사람도 스르르 르 헤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그럼 어땠냐라고 한다면 이 사람도 마음이 아프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파서 이 사람도 나름 여러분한테 표현을 하기는 했을 거야. 그렇지만 그러면 뭐해. 어. 끈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시 또또 또 지하실로 들어가는 거지. 음, 지하실로 들어간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어떡하거냐라는 거야. 이 사람은 뭘해 먹고 살지? 난그게더 <웃음> 그게 더 궁금하네. 얘는 뭘해 먹고 살까? 이렇게 어 저기 막 처박혀 있는 걸 좋아해 가지고. 근데 사람은 다 먹고 살기 나름이잖아요. 어. 음. 먹고 살기 나름인데 뭐 해서 먹고 살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지 싶어요 이게 사회성의 결여가 돼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수 있을까 모르지 요즘엔 IT 같은 것도 많은 니까 IT는 뭐 집에서 처박혀서도 할수 있고 처박혀서도 돈잘 버니까 음. IT 같은 거 아무 괜찮지 자 여기는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노력을 했냐, 안 했냐? 노력을 하기, 자기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썼던 건 맞아. 어, 이사, 여러분 눈에는 아니다 싶을지 모르겠지만은요, 노력을 꽤 많이 했어요. 여기는 여자 문제는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아, 이 사람은요, 그, 불안증? 초조함? 이런 게 있는 사람이에요. 어, 불안하고 초조할 때마다 이 사람은, 자기를 갖다가 스스로 자기를 안에다 가두려는 성향이 너무 강하고 그런 불안하고 초조한 게 굉장히 어자그 멀쩡한 땐 별로 없어. 음 거의 다 불안하고 초조하다라고 봐요. 음 그리고 여성성이 조금 그 소극적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요. 여러분의 관계를 갖다가 내려놨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은이 사람도 여러분 을 갖다가 내려놓고 싶어서 내려놨다기보다는 더 이상 이 관계가 힘들 거라는 걸 갖다가 직감했을 수도 있어요. 직감하고서 그냥 자기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 같아. 어,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쓰다기보다는 노력은 자기도 노력은 했지만 그 노력이 여러분들의 그에게는 그게 그게 노력이니? 어, 그냥 손가락 하나 깠다 움직인 게, 그 움직였다라고 봐야 돼? 잡으려면 콱 잡아야지, 이렇게 하다 많은 게, 그게 잡는 거야? 그잖아요. 이렇게 하다 손이 다시 주머니로 겨드어가고 앉아있는데, 그게 잡은 거냐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지. 아 진짜 너하고는 힘들겠다. 본인도 그걸 갖다가, 어, 피부로 느끼고 있고. 음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이별을 맞이했던 게 아닌가 이별을 맞이했다라고 봐요 선생님 개요 어, 뭐 바람 안 핀다고요 바람 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어요 어, 근데 바람이라고 보기는 음, 좀 애매하다 싶어 어,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 바람보다는 그냥 자기 자기 안에 자기를 갖다가 어,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맞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리워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어, 그리워하고 있는데 왜 말을 안 해요라고 한다면 성격상 그런 거지. 음, 성격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음. 자기도 여러분들이 그립고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 내, 내 성격 자체가 뭘뭐 이렇게 적극성을 띄기도 그렇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연락하고 싶고, 여러분이 보고 싶고, 어, 여러분을 갖다, 여러분이 곁에 두고 싶다 하더라도 그 움직임은 굉장히 미비할 거고, 그런 거를 보면 여러분은, 어, 허파 디비지는 거고, 아, 이거 진짜, 부모도 이러면 짜증나지. 부모도 이러면 짜증나야 내 새끼지만 음. 근데, 어떻게, 그, 남녀라는 게, 그래도 대화도 하고, 교류가 있어야 되잖아. 어떤 정신적으로, 소울이 맞아야, 뭐, 저기, 뭐, 해먹든 말든 할거 아니에요. 응. 어. 근데, 이, 여기는 그게 안 되고, 여러분들이 다 나서서 판단해야 되고, 여러분이 나서서, 어, 다 결정을 해야 되고, 너 이렇게 저렇게 해,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서, 이 사람이, 그거 갖다가좀잘 따라주냐? 어, 얼마 못 따라줘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내 안에 그 불안, 이 사람이 또 발동하게 되면은, 다시 또, 그냥, 스르르, 없어지고, 스르르, 없어지고, 어디로? 어, 지하실로. 어, 그렇게 된다, 라는 거야.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잠수 해피 무슨 일이었을까요? 라고 한다면, 자기의 성격을 갖다 극복하지 못해서? 어, 자기의 성격을 갖다 극복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럼 이 사람은 가망이 없는 건가요? 라고 묻는다면, 글쎄, 그거는 사주 구성을 다 봐야지? 어떻게 해요? 라고 한다면, 이게 일시적으로, 어, 일시적으로, 어떠한 그 귀문관살이 작용하는 건지, 내 사주에 귀문관살을 갖다가, 어, 조금, 엿게 할수 있는 어떠한 인자가 나중에라도 들어오는지, 그게 행운이든, 어, 아니면 대운이든, 그런 걸 봐야 돼요. 음, 대운하고 행운에서 귀문간살이 겹치면요 은 이런 성격은 더더욱 두, 두드러진다라고 봐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 약도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불안증 우울증 뭐 이런 거 어, 그렇다 해요 잠을 갔다가 제대로 못 자기 때문에 잠 제대로 못잘 확률도 높아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은요 폭식이나 폭음을할수 있을 수도 있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은 음, 사람에 따라서 달라 밤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낮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데 주로 이 사람은 어 밤에 어, 폭식이나 폭음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렇다고 해서 폭식이나 폭음을 한다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다 자빠져 자는 거지, 뭐. 어, 성격 자체가 막 강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주사는 그닥 없어요. 근데, 주사를 갖다가 뭘로 하냐면, 내 자신을 괴롭히는데 쓴다라는 거지. 어, 잠못 자고, 우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 소극적이고, 회피하고, 이런 걸로 쓴다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여기는요. 만약에 이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진짜 뭐 저기 뭐 마음 치료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서 이 사람을 갖다 곁, 이 사람 곁에 있어야지 이 사람하고 내가 어떠한 그 멘탈을 공유하고 힘든 세상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겠다 어떤 그런 웅대한 포부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 조금 외롭고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아시겠습니까? 어, 오늘 말잘 나온다. <웃음> 그런 날이 있어. 나도 말을 많이 더듬는 날이 있고 어, 어떤 날은 심하게 더듬고요. 어떤 날에 말이 술술 잘 풀린다. 오늘 말잘 나오네. <웃음> 여러분 니딩 즐거우셨나요? 어, 알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 왜 그랬는지 그 사람이 음, 좀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봐요. 아기는 어, 하나도 없어 진짜로. 사람은 착해요. 어, 사람 착해요. 막, 이게 귀문간살이 넘쳐도 좀, 저, 뭐, 칠살이 있고 그러면은 좀 사람이 되게 강하고 뭐 하고 그런데 얘는 칠살 같은 건 없나 봐. 되게 여리여리해. 사람이 약해요. 마음 자체가. 어쩌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더 놓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네! 아무튼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수 해피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라고 본다면 <웃음> 왜뭐 때문에 잠수를 해피했을까 잠수를 하고 그랬을까 여기는요, 여러 가지 마음이었겠다. 무슨 여러 가지 마음이었냐라고 한다면, 일단 금전적인 마음, 음, 어떻게 해결되지 않고 일치되지 않는 어떤 금전적인 조건일 수도 있고, 음, 그렇다고, 헉. 왜요라고 한다면, 여기는 진짜 3번 카드는 잘 헤어지신 것 같아. 음. 왜잘해어졌냐 차라리 여기는 헤어진, 헤어진 게 전화위복이 됐다라고 봐요. 어, 여기는 미련 같은 것도 갖지 말아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사람이 뭐, 가진 게 없어서 그건 두 번째 문제야. 어, 그런, 그런 건두 번째 문제고, 어, 부정적이기도 부정적인데다가, 어, 이 사람은 거짓말에 특화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음, 그럴 수 있다라고 봐. 어. 뭐 하나 끝까지 하는 게 없고 어. 여기는 잘을 하늘이 도왔다 조상님이 도왔다 라고 생각해요 내가 카드 첫판부터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어. 카드 첫판부터 이런 얘기 안 해요 어. 그다 뽑고 얘기하지 음.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라고 한다면 은이 사람하고 있었을 지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예 어. 왜요? 라고 한다면 거피 타면 바람을 피고 어, 돈이 없는 건 내가 둘째 친다 그랬잖아. 돈이 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두 번씩은 다 들러먹는 게 다반사 궁지에 몰리는 게 어디 나쁜이겠냐라는 거야. 사람 사는 거다 똑같거든. 음, 사람 사는 거다 똑같다. 어디 궁지에 몰리는 게 나쁜이겠느냐라는 거지. 음, 그런데 음, 왜이 사람을 갖다가 음, 잘 헤어졌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저밖에 몰라요 음, 저밖에 모르고 언제라도 그렇게 그 누구라도 그렇게 어, 회피성도 강하고 비겁하다라고 봐 내가 이렇게 패폭하는 거 그, 그렇게 흔치 않아요? 음, 흔치 않아 나는 어, 어지간하면 그 사람한테서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해. 왜냐면 사람은 다불완전하니까음 여기는 거짓말도 거짓말이고, 남을 갖다가 속이고, 어떻게 사는지 자기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마음도 많고, 여자도 다 주둥이로 갖다가 놀려가지고, 다한 바씩, 어, 그렇게 해놓고서, 진지한 사랑을 갖다가 어디 한, 한 놈이었겠냐라는 거지. 어느 정도 가다가, 어, 때려치고, 어느 정도 가다가 때려치고, 어, 이거, 이거 한번 건드렸다가, 에이, 아니다. 그러면 저거 한번 건드리고, 에이, 이것도 아니다.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그렇다라는 거야. 진실성이 1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음. 여러분이, 그니까, 이 사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하고는 조금 오래가, 오래 갔어요, 이 사람하고? 음? 자꾸, 그래도 혹시나 혹시나 했어요? 음. 저기, 막이 사람 주변에다가 사기치고 피해 입힌 거 없어요? 어, 나는 이 사람이 주변에다 사기치고 피해를 입혔지 싶어 어, 책임감이 1도 없는데 음, 책임감이 없는데 이 사람이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음, 음, 저기 말, 이 사람한테 스킬은 그거야 주둥이 음, 주둥이 하나밖에 없다 왜 거짓말을 하면 그럴싸해 보이거든 그럴싸해 버리고 진짜 저 파수를 매주를 쓴다 그래도 이사람을할것 같아. 어 그렇게 거짓말에 특화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도 성격이 좋냐? 어, 어 저기 막이 사람이 성격이 착한 사람인데 너무 당하고 살아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 지가 어, 둘중 하나야. 당했던지 아니면 지가 사, 어, 등을 쳤던지둘중 하나, 하나다라고 싶어. 그렇지만 내가 봤을 적에는. 흠, 당했겠냐라는 거지.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이익이 없으면 바로 버릴 사람인데 당했겠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하고 헤어질 그 당시에 여러분하고 정이 다 떨어져서는 아니지 싶어.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황당했을 것 같아요. 왜 그랬냐라고 한다면 왜긴 왜겠어. 여러분한테 혹시, 저기, 막이 사람이 돈도 꿔가지 않았어요? 돈줄거 있지 않아요? 돈안 갖고 바는거 아니야? 난 그렇다라고 보는데?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 음. 여기서는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어, 너무 패폭해서 미안해요. 어, 나같이 잘난 사람하고, 어, 얘는 주둥이를 잘 놀리면 잘났다라고 생각하나? 어, 난 그렇게 보이는데? 나 같이 잘난 사람하고 사는데 네가 그 정도는 적어야 되지 않겠어? 응. 야나 내가 솔직히 시대를 잘못 타고 나가지고 진짜 그 집골로 살지만 나 잘난 놈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지 어 사, 사람은요 다 자기 착각 속에서 살아. 어, 거울 봐, 남자들은요 다 자기가 잘생겼다라고 생각했대 거울 보고서 아 나도 이 정도 미남이지 않아? 무슨 개소리를 그렇게 갖다 어, 아무렇지도 않게 하네 진짜 어이가 없네. 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선생님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딴거 뽑으세요 음. <웃음> 끝까지 들을 필요 없어 아니다 싶으면 어딴거 뽑아 어. <웃음> 그게 가장 좋아 왜틱적이면 어. 아닌데 굳이 다 듣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 뭐 그런 거지 왜 회피하고 왜 그랬냐 내가 이렇게 하면 네가 떨어져 나갈 줄 알았으니까 그냥 어 저기아 자기도 싫은 소리 하는 거좀 스트레스 받고 네가 나한테 실망을 하고 그러면은 어 알아서 떨어져 나가 주겠거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어 그냥 그런 거죠 내 손에 피 묻히기 싫다 어 그러니까 내가 네가 좀 내가 이렇게 너를 갖다가 무시를 하면 어 너를 갖다가 이렇게 무시를 하면 네가 알아서 떨어져 주겠지 야 나는 진짜. 어 나는 진짜 계획이 웅장하고 나는 꿈이 있어. 어난 꿈이 있고 네가 내 꿈을 감당할 그릇이 못돼. 그러니까 어, 내가 이렇게 하면 네가 알아서 나가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네 꿈이 뭔데? 어 참에 얘 사람과 전쟁에 나오라네. 어, 돈 보고 사람 사귀고 사람 등치고서 어 사람과 전쟁에 나오라네. 난 그렇게 봐요. 음.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흠. 이 사람은요 참 꿈도 야무지다 난 솔직히 꿈도 상식적으로 꿨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꿈을 갖다가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꾸는지 무슨 꿈을 꾸고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어, 자기를 갖다가 떠받들어 주고 어, 자기의 남성성을 갖다가 어, 우대를 해주고 근데 자, 어, 그러그 그러, 그런 자기만의 세상이 있는 사람이지 싶어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어,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너무 너무 많은데 어, 필요한 게 너무 많다 이런 거야 그런 걸 갖다가 다 해주는 그런 어,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거야. 어, 내가 지금 필요 돈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 어, 필요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어떤 어떠한 그 이빨을 털어서라도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저기만 해야지겠다라고 아주 포부가 저기 되고 나름대로 이 사람은요 자기가 그 뜻을 이룰 날그 뜻이 누구야 어, 누구 등에다 빨대 꼽을 어, 그 웅장한 계획을 갖다가 어, 저기만 실현시킬 타겟을 갖다 지금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졌다라는 거야 얘, 얘한테 빨대 꼽히지 않았어요? 난 그렇게 봐 어, 얘는 모기가 아니야 빨아먹으면 한 사발 빨아먹어 음, 모기는 한 방울이면 됐지 근데 얘는 한 방울 갖고 되겠어? 음, 그렇다라는 거야 굉장히 기회적이고 여러분 몰랐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주댕이랑 하도 잘 놀라가지고 몰랐다라고 봐 말이나 못하면 믿지는 않지 거짓말이 생활화돼 있어가지고 그게 그 사람이 그래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면 자기가 그 거짓말에 어, 세뇌가 돼버려. 어,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지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거조차도 구별을 못한다라는 거지.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음. 그렇다고 음. 누군가를 찾았을 수도 있고 어. 누군가를 찾았을 수도 있다. 근데 저거 여러분, 그,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라고 하잖아요. 음. 아니면, 어떤 사람을 갖다가, 어, 저기, 막, 그, 정신 나간 여자를 하나 잡, 어, 잡았, 어, 정신 나간 여자를 하나 발견했을 수도 있고, 정신 나간 여자가 어떤 여잔데요? 라고 한다면, 돈은, 가진 것은 있는데, 어, 정신이 날뛰어서. 어, 앤다운이 진짜 극도로 심해서 어, 불안 불안하고 남자가 없으면 잠을 못 자고 막 어, 겉으로는 요저승녀인데 뒤로는 호박씨를 다 까는 정신 나간 애를 갖다가 <웃음> 하나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이이 어, 이 사람은요 어, 저, 돈 많고 정신 나간 여자를 갖다가 찾기 위해서 여러분을 갖다가 회피하고 어, 어, 잠수 타고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까놓고서야야야야 야, 야, 야, 헤매 헤매 헤매 헤매 헤매 어, 나는 너 같이 정신 똑바로 파, 어, 박힌 여자애들하고 못 살아. 나는 내가 필요한 여자는 정신 나간 여자야. 어. 게다가 돈 공, 돈까지 많으면 너무 너무 고맙겠지. 그래서 너는 안 된다는 거야, 헤미야. 정신 차려. 그러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음. 속으로는 이사 되게 악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근데 난이 사람이 과연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뭐그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목표가 있어서 그거를 이루고자 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것까지는 좋아. 음, 안 가리는 것까진 좋은데 이 올챙이 개구리 어, 개구리 적시 <웃음>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을 못 한다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흥청망청, 어, 개흥청되다가, 어, 쫄딱 망하고, 집 밖으로 도못 지키는 놈이, 무슨, 어, 무슨, 진짜, 아이고, 진짜, 아이고, 이열 주댕이를 갖다가 오발로 꼴을 쳐버려, 진짜. 음, 그렇다라는 거예요. 얘는, 여기는요, 이 3번 카드는요, 잘 헤어지셨어. 어, 저기, 막 후회할, 저기, 막 후회할 필요도 없고, 뚜껑 열릴 필요도 없고요. 얘 인생은요, 지, 저기, 막 구렁텅이 지는 탕밖에 안 남았다라고 봐.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은요, 점점, 점점 사람 어, 챙기기 힘들고, 예, 뭐, 나만 나이 먹어요? 상대방도 나이 먹지? 나만 노련해져? 상대방도 노련해져요. 음, 야가지긴 피차 일반이요. 그렇다고 얘가 머리가 대따 좋은 거 아니야. 거짓말도 이빨이 맞아야지 이걸 갖다가 속아 넘어가 주지. 여러, 그, 저, 선생님, 처럼 속아 넘어갔는데요라고 한다면 순진했기 때문에 그러지, 뭐. 음, 저기요, 순진했기 때문에, 이, 이, 이런 애들은요,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어, 자기한테 만만한 사람만을 골라요. 어, 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순진한 여자 한번 사귀어 봤잖아. 그니까 이제는 이제 정신 나간 여자 한번 사가 보고 나중에는 허파 빠진 허파에 바람 들어간 여자도 한번 사귀어 보고 골고루 다 사귀어 보겠지. 순진한 여자는 왜노 메리지가 no, 없어? 왜 너무 순진해? 어. 그렇고 상식 그니까 상식이 들어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안 돼. 왜안 넘어오니까? 어, 잘 헤어지셨어요 얘가 된, 된 맛을 못 봤다 이러다 임자 만나지 언젠가 임자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야 사람 이렇게 살면 안돼내 어, 것이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한 줄 알아야 되고 내 사람이잖아 어, 내 사람 내 사람 등을 갖다 어찌 이렇게 치누 아니 그렇습니까 어, 만약에 나올 거 없으면 개무시하잖아 어, 그랬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냥 알아서 떨어져 나가주기를 갖다가 이 사람이 기다렸던 거예요. 왜? 자기는 돈이 필요했으니까. 음. 돈을 줬으면 조금 더 붙어 있었겠지. 어, 돈이 안 나오니까 떨어져, 어, 알아서 떨어져라. 돈안줄 거면 그냥 너 가세요. 그랬던 거예요. 미안해요, 폐폭해서. 어, 미안해, 미안해. 자, 그 사람이 회피하고 잠수하고 회피한 일를 이제 아셨겠습니까? 조상님이 도왔다 생각하고 슬퍼할 이유도 없어요. 어, 여기는 진짜 치맥 해야 돼. 조상님이 도왔다 생각하고 파티 합시다 파티. 자 3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마지막 4번 카드 리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잠수, 해피 무슨 마음이었을까? 라는 얘이 있죠. 어, 제가 3번까지 하고 마켓을 다녀와가지고 근데 마켓 다녀와가지고 지금 5시가 넘어가지고 제가 오늘 업로드돼 있는 게 뭐냐면은 그걸 이제 설이 맞은 내예네소표를 어, 불타게 해주고 어, 싶은 그거거든요. 음. 근데 댓글을 봤어요.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그렇게 쓴 거야. 그전 연애, 전 남친이 바람 피는 꿈을 꿨다고. 근데 전 남친 바람 피는 꿈은 좋은 꿈인데? <웃음> 그, 그, 그, 그 친구 무슨 사업 계획하는 무슨 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람, 예. 그, 애인이 바람 피거나 남편이 바람 피는 꿈은요? 좋은 꿈이에요? 어,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웃음> 나쁜 꿈 아닙니다. 아, 그걸 왜 여기다 얘기하냐고요? <웃음> 혹시, 저기, 막, 바람 피는 꿈 꿨다라고 한다면은 그 인간한테 무슨, 어, 사업상 아니면은 뭐빚적이막 회사에서 어떤 좋은 다른 프로포즈를 받는다라는 꿈이니까 만약에 헤어진 사람이 웬수 같다면은 배아파야될 일이야. <웃음> 아무튼 어, 저기 막 여기는 얘 어디 봅시다. 왜회피를 했지? 아이고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참아 음, 어. 여기 바람 폈죠 여기요. <웃음> 꿈에서 바람핀 게 아니라 현실에서도 바람 폈죠.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그 나름대로 참참 어, 참 열심히도 사네. 어, 뭘 열심히 사냐라고 한다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갖다가 꼼지락, 꼼지락, 꼼지락, 꼼지락 거렸던 것 같아요. 음, 그게 일적으로 꼼지락 거렸으면 좋은 거였지만. 음. 이게 연애적인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갖다가 꼼꼼히 세운 거라면, 음, 꼼꼼히 세운 거라면 여러분이 느꼈을 배신감은 상당했었던 것 같아. 아, 어. 어, 저기만 만약에 이게 일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회피잖아요. 어, 회피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어, 봄바람이 불어와 봄바람이 불어 마음의 봄바람이 부러웠던 게 아닌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그 양다리를 갖다가 일단은 굉장히 처음에는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 양다리가 처음에 이 사람도 불안했었다 그래요. 어, 불안했었고 자꾸 회피하고 뭐했던 게 자꾸 불안하니까 자기가 양다리 걸친 게 불안하니까 자꾸 눈에 띄면 은 그게 들통이 날까 봐 그래서 회피했던 게 아닌가 싶어. 음, 바빴다, 이 사람. 왜 그러냐면, 아리바이 만들어야지. 어, 자기, 이제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나름대로 꼼꼼하게 계획했던 것 같은데, 솔직히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완전 범죄. 이 사람은 완전 범죄 하기에는, 뭔가 어설펐어. 어, 완전 범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어. 이 사람이, 그, 이제, 그, 자기의 그 완전 범죄가, 어, 완전하지 않고, 비완전하게 됐잖아요. 어, 그러기 때문에, 자기도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 반쯤 들킨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반쯤 들킨 것 같고, 여러분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고, 자기가 진짜, 아, 뭐 하나를 갖다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질 못하고 자기가 결정한 것 중에서 어느 걸 하나 선택해서 그걸 갖다가 잡고 가야 되는데 그것 또한 이 사람이 불안하지 않겠냐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 연애는 둘이 하는 거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아무리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면 뭐해. 상대방이 응해줘야 되는 거지. 응, 응해주지도 않는데 어떡 해. 어, 저기 막 그것이 실현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회피하고 잠수 타고 그랬던 거는 어, 저기 막 간보느라고 여기저기 여기저기 간보느라고 그랬다 자기도 힘들었대요 간보는 거 어, 저기 막 양다리 아무나 하나 노래 부르고 있어 음, 그렇다라고 봐 이게 쉽지가 않지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래, 한번 이게 바람이 불잖아요? 어, 한번 바람이 분, 그, 그거는 솔직히 마음에서 내려놓기가 힘들어. 자할 게나, 그, 그 생각이 나잖아. 어, 알랑알랑 거리던 치맛자락 <웃음> 봄바람에 촥 머리가 날리는데, 그냥. 어, 어느, 어, 이게 어느 제품이야? 어우, 냄새도 너무 좋고. 어, 처음에는 다 좋은 것만 생각나지? 그, 그, 그게 저기, 막, 양다리에, 예, 그 치명적인 그게 함정이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좋아 보이는 거야. 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 괜히 희죽희죽 웃는 거들켜 들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초기 발달해가지고 쫙 잡아내면 아또저 솔직히 그래 진짜 제대로 바람이나 펴보고서 들키면 들어구라기도 하지. 아직 어. 제대로 된 바람도 아닌데 들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내 자기가 여러분한테 잘리든지 아니면 어, 걔를 갖다 놓아야 되든지 진짜 내가 힘들게 계획을 한 건데 내 완전 범죄로 꼼꼼하게 계획을 한 건데 계획이 토로목될거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락을 어, 잠수를 타고 회피를 하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래서, 뭐, 그걸 갖다가 성공했냐고요? 글쎄. 뭐, 성공은 아무나 하나? <웃음> 성공은 아무나 한답디까? 어. 나, 이 사람이요. 근데 그런 거 있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을 잡았을 적에 빨리빨리 정리하고, 아니야. 아, 피곤해서 그랬어. 지금, 너도 알잖아. 내가 하고 있는 이거, 새로 들어가. 나도 솔직히, 아, 그거에 대해서 신경쓰고, 나도 이제 뭐, 내 위상, 위상사, 상사가 있잖아. 나 직장 상사? 아니면 만약에 비즈니스라고 한다면은, 그, 저기, 뭐, 거래처? 아니면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면 신메뉴 들어가는 거? 아니면 신제품 들어가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느라고 그랬어 라고 돌려들 수도 있었던 건데 이 사람이 조금 더간 느낌이 들어 어,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서 못 밟고 그냥 쭉 그냥 너무 천천히 망가가면서 하느라고 정확한 라인에서 어, 착지를 못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지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음 그러니까 할수 없이 대답하게 곤란하니까 저기 뭐 일단은 잠수하고 햇빛 타는 거지. 음. 근데 이 사람이야 보니까 완벽하게 어 제대로라는 느낌 물론 뭐그 저 레드라인을 넘은 사람도 있어 내가 용서를 갖다가 해줄 수 있는 그 범위를 지나친 사람도 있기는 있, 넘어간 사람도 있지만 그 목전에서 어 제대로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목전에서 왜 그러냐 왜 목전에서 그렇게 됐냐 그러면 여기 잘 들어봐 여러분이 눈치를 깠어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어 여러분이 눈치를 깠더라도 자기 이 패턴을 유지하면서 아주 완벽한 아리바이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급해졌다는 거지 그게 이제 결정타가 돼가지고 들킨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 결정타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숨기고 있던 게어 뽀록이나 버렸다라고 카드에서는 알려줘요 어쩌면 좋지 이거를 참 그러니까, 저기, 막,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고 했는데, 저기, 막, 양쪽 다안된 느낌이 든다라는 거야. 뭐, 레드라인을 넘었다 그래서 그게 성사가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그렇잖아. 선 합체 그치 후, 후 교제잖아. 일단은 합체를 해보고 마음에 들면 교제지. 합체를 해보고 마음에 들었다 바로 교제 그거 아니야. 이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거뭐 성향 같은 걸 갖다 다 파악하고 아 괜찮겠다 싶으면 교제지. 뭐선 합체했다고 다내 거야? 어? 그럼 그러, 그러면 뭐 아니 그렇습니까? 음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뭐가 솔직히 뭐가 좋은 건지는. 요즘에 세상이 급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카드에서 어떠한 마음이 통했다라는 카드가 지금 한달 넘게 하나 제대로 나오는 카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어, 마음이 통한 게다 어, 일방적이거나 어, 그냥 일방적으로 내 마음을 받아도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대화가 점점점점 점점 사그라들기 때문에 대화의 부재가 어, 봄바람을 갖다가 일으킨 게 나비효과. 그런 게, 그런 걸 갖다 일으킨 게 아닌가. 그래서 연인 사이, 부부 사이에는요, 가장 필요한 게 대화인 것 같아요. 그 대화도 그냥 뭐 드라마에 누가 잘생겼더라, 뭐 이런 거 말고, 누가 이쁘고 잘생겼다, 이런 거 말고, 진실한 대화, 마음의 대화, 어, 마음을 울리는 그런 대화들을 갖다가 쭉 이어나가지 않으면은, 어, 뭐 어쩔 수 없이, 이, 이, 여기도 그냥, 음, 놓고 떠나는 게 아닌가 싶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어 괘씸죄가 통한 거고 여기는 어쩌면은요 그런 거일 수 있어 만약에 선생님께 확실하게 바랍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어그래서 어느정도 사귀었던 사람 음어 그리고 걔요 끝까지 걔 정리 안 했어요 하는 사람이고 만약에 그 그, 선을 갖다 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연애, 그, 나는 연애인 줄 알았는데, 상대방은 연애가 아닌 거였다는 거지. 어. 그렇기 때문에 딱히 이별이라고 할 필요도 없었다. 그냥 썸. 난, 그 상대방은 썸이라 생각하고 나는 연애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음. 거기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귀지도 않았는데 이별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마음에서 회피하고 침, 어, 저기, 막 잠수를 탔을 수 있겠다라는 거지. 음. 그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갖다가 정리를 갖다가 여러분이 좀한 발짝 늦게 한것 같아. 음, 이 사람은, 그, 마음의 정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어, 일이 이렇게 됐고, 어, 되돌리기에는 좀 늦은 것 같고, 어, 되돌리자라니 옛날처럼 돌아가기는 글른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어, 어느, 완전히 그냥 여기서 미, 밉다 이게 아닌 것 같아. 믿고 꼴배기 싫어서 헤어진 건 아니지 싶어요. 음. 마음이 완전히 어, 사, 어 저기 막다 사그러들기 전에 그냥 여기서 빠이빠이 해야겠다라고 싶어서 그렇게 된것 같아. 그렇고 그이 사람이 만약에 양다리를 걸쳤다라고 한다면은 그쪽도 제대로 안될것 싶어요. 왜 그러냐라면 은이 사람이 철저히 나름 자기는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준비하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그 그 사람과의 어떠한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나만의 계획이다라는 거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 아는 게 없는데 나만의 계획이 무슨 소요? 무용지물이다. 암만 계획해도 되지가 않아요. 상대방 지피지기면 100점 1 0 0 이라 그랬는데 나는 내 계획만 있고 상대방의 계획이 없는데 그게 성공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공은 미지수겠다. 만, 이게 만약에 카드가 여기서 딱 끝나서 카드는 여기서 ing라고 나와요. 어,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게 잘 될까? 과연 싶어?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그이 어, 사람이 어, 봄바라 이 사람한테 봄바람을 불어 일으킨 그 묘령의 그 년인지 그 놈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은 하여간 어 그것들은 이 사람하고 과연 어 어떠한 끈끈한 인연을 맺고 갈 사람이겠는가라는 거예요. 왜요? 라고 한다면 은 어쩌면 걔도 양다리? <웃음> 양다리 혹은 별거 중? 요즘은 이혼 안 하고서 그냥 서로 떨어져 사는 경우 많잖아요. 어, 그런 거? 아니면 실제로 결혼했던가? 어, 그렇게 뭔가 비밀이 있는 사람? 아니면, 어, 진짜 내숭 백단인, 어, 완전히 불려식? 어, 이렇다라는 거야. 음, 그래서 거기도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눈에 안 차. 왜눈에안 차요 어 그냥 나는 솔직히 내가 이렇게 말하면 쓰레기 소리 들을까봐 말 못하는 거 있잖아요 어, 한번 놀아보고 싶었다 뭐 이런거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어떻게 입 밖으로 내 어, 진실한 사랑인 척은 해줘야지 나한테 넘어오지 어, 아니 그렇습니까 왜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그 여자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네가 나한테 넘어와서 어그 사족을 못 쓰는 거기까지 있잖아요. 어썸탈때막 남자들이 간슬게 다 빼고 겁나 노력하잖아. 썸만 타기를 바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썸인데 자빠져자라고 요 한다면 썸 썸에서도 자빠져 자지. 요즘에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옛날에는요. 솔직히 그 뭐 살을 섞는 거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나이가 있고 나이가 먹을수록 연애 속도가 빨라지잖아. 요즘은 젊은 애들도 연애 속도가 빨라요. 어, 옛날에는 막 6개월 1년씩 자, 어, 사귀고서 그제서야 비로소 그냥 살포 그냥 불 끄고서 그냥 한 입을, 한 입을 싹, 살짝, 살짝 덮고 그랬었는데, 아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그냥 정상적인 케이스를 말한 거지. 비정상적인 케이스도 많았겠지. 우리가 모르는 감춰진 빙상의 일각. 암튼,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 사람도 당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지. 놀이상대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왜요라고 한다면은, 별로 이선 스타일을 갖다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 별로 좋아하지 않겠다 싶어. 음, 그냥 그러는 척 하는 거겠고 관계가 그렇게 깊어질 것 같지도 않아. 어, 뭐 물론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양다리 걸치고도 잘 되는 사람 되게 많지만 카드가 애매하게 나온 걸로 봐가지고는 어, 그쪽도 그렇게 순탄한 연애는 하지 못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네, 암튼 이 사람이 해피한 이유 아셨겠 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